서울주택도시공사의 최신 이슈를 전합니다. 이달의 SH 키워드 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함께 실현해 나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주거복지직 고급을 사무원 기술원에 해당하며 총 32명을 채용합니다. 원서 접수는 2023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면접 전형 후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3년 4월 5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사이트를 참고 바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할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전예약을 시작합니다. 전용 59제곱미터로 총 500세대를 모집하며 2023년 2월 27일부터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고덕강의 성단지는 2026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물 분양가는 사전예약 모집 공고문 기준으로 약 3억 5천 5백만 원, 토지 임대료는 약월 40만 원입니다. 사전예약 분양가 및 토지 임대료는 추정가격으로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 관련법 및 예금금리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기존의 공공분양주택을 뛰어넘는 고품질 설계와 마감을 적용하여 입주자 주거만족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고 아울러 전매 제한 기간 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허용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모집 공고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2023년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했지만 중과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번 개선으로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토지지원 리츠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감된 162억 원가량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을 위해 사용하여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작년에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320억 원가량의 재산세도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조직 전체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각 본부별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천만 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의 세계 5대 도시도약 비전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0년 이상 축적된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실무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업함으로써 서울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건설현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엄정 대응하고 공사 자체적인 예방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TF조직을 꾸리고 불공정행위 예방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성동구가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를 유기적인 체계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걷겠습니다. Oh, oh, o